네, 오마이걸, 비니와 승희의 추측 인터뷰. 지금부터 시작합니다. Let's go! 아니, 저, 저, 이 질문 나와. 비니는 밤. 승희 언니도 밤. 전 맞췄어요. 어, 저도 맞췄어요. 아! 제가 주로 밤에 옆집 음. 가서 놀거든요. 맞아. 집 놀러 가가지고. 그리고 밤이 좀더 뭔가 익숙하고 음. 낮에는 스케줄이 막 크고 나서. 맞아. 밤에 밤에 각자의 개인 시간도 돼기 때문에 밤이 좀더 익숙한 거 같아. 아, 음. 음, 비니는 춥더라도 눈이 펑펑 오는 경우. 아 맞아? 네. 아, 승현이 평소에 눈 좋아하는데 그래서 저 춥더라도 눈이 펑펑 오는 겨울. 하겠습니다. 맞췄나요 제가? 완전 정답이에요. 와우. 예. 저도 완전 정답. 어? 어 비니가 추위를 싫어하지만 눈을 좋아할 것 같아요. 맞아요. 눈. 정확한 이름. 맞아요. 음 비니 안 한다. 어 어떻게 우리 대답 똑같아? 언니 안 한다. 어 정답. 정답이에요 나도 정답 어? 진짜 잘 봤네요. <웃음> 뭐 여러 가지 많이 했잖아요. 그치? 그렇지? 어, 맞아. 맞아. 맞아. 네. 근데 뭔가 사람들이 흑역사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는 그게 뭔가 열심히 해온 결과물이어서 흑역사라고 생각하질 않아요. 들어가서 지금보다 그때보다 더 잘할 수 있을지도 사실 응, 믿고 믿으세요믿으세요아 <웃음> <웃음> <웃음> 잠깐 이거 몰라. <올라? 웃음> 너 모자만 어떻 응. 허? 언니 진짜? 기억해요? 어 나도 알아. 어무 <웃음> 언니? 언니실 아니면 말인데. 오 마이 갓. 실? 오 마이 갓. 어, 맞아요? 그너 돈. 이야 아, 맞아요. 너 돈이야? 너 돈이야? <웃음> 와, 우리 뭐야? 어머니, 이거 얘기했었어. <웃음> 어. 진짜 이건 진짜 아무나 못 했는데. 화와 <웃음> 아직 감기 중에 다담와놨었어 지금. <웃음> 그래. 와, 이거는 서로 돌잔치 때 같다. 그러니까. 어, <웃음> 어. <웃음> 비니 확실히 알아요. 비니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 잠깐만 <웃음> <웃음> 요걸래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제 저입니다 저라고 생각해요 제가. 언니 요즘 키운 고양이 오마이갓 oh 맞아 저도 맞아요 아니 저 진짜 이 질문 나오자마자 저는 승희 언니 생각했거든요 가에서 키우고 있는데 고양이를 응. 구조해가지고 키우고 있는 암컷 고양이요 <웃음> <진짜>. 너무 귀여워 <웃음> 미묘라고 불리던데. 어 <웃음> 이름 바뀌었네. 안녕 이프리즈고 아오 케이 오케이 오케이. 이름 마샤니. 맞아. 마라샹궈. 맞아. 어, 언니 차이 언디가 <웃음> 너무 많은데. 잠깐만 잠깐. <웃음> 어, <주기>? 그래. <웃음> <웃음> 어 앨범 주기? 그래. 오케이. 우리 리메이크로 <웃음> 나. <남식>. 아, 너는 너는 <웃음> 이 패키지. 너 <웃음> 어, 먼저 맞아요? 응. 거짓말도. 언니가 리메이크 앨범 하자마자 떠오르어요 이제 언니가 맞히시면 됩니다 <웃음> 아니 저희 리패키지 앨범에 새로 삽입된 곡이 윈디데이랑 언니랑 같이 불러서 <웃음> 이게 언니가 있다고 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평소에도 엄청 많이 얘기했는데 이거 좀 서운해요 진짜 열판 같아. 는 매일 떠오르지 스튜피드 러브 스튜비드러 오지야 <웃음> 어, 동시에 어. 자, 동시에 이래요 하나 둘셋 그리스 아이 정도는 소홀메이트인데? <스월맨이> <웃음> 이거면 이런... <웃음> <웃음> 이게 가사 뜻이 너무너무 나 아름답고 빛나도 순간을 영원히 이제 간직하자 네. 세, <웃음> 네, 네. 순수했던 기억 설레이고 슬픈 <웃음> 날이 깊게 새겨져 <웃음> 근데 우리 진짜 이렇게 진짜? 잘 맞았던 팀이 있어요? <웃음> 진짜 소름 돋았어요 진짜로 아니 저희가 평소에 <웃음> 얘기를 진짜 <웃음> 많이 어, 맞아, 언니랑 많이. 옆집이어가지고 한택을 뵙고 갑니다 <웃음> 주축인 선퓨 <컴퓨터. 웃음> 저희를 뛰어넘어 보시지 않도하시는됩 없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마리클레르 유튜브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